It's amazing, the creator of the universe is our father. Our father in heaven, the creator of the universe, our final lega, your side, your gantam, or Giana dash, your shagat and e the Ashen one. 아빠 it's who you are 하늘을 보자 삼아 시고 땅을 발판 삼아 해와 달과 별의 위치 완벽하게 정하사 온우주 퍼펙하게 no, 지휘하시는 분 하늘에 게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를 원해요 이게 내존재 이유요 이세상의 모든 것이 짐받은이유여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 오직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 거야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어지게 기도해요 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땅 끝으로 나아가고 다시 오리라는 당신의 약속 무리와 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겠지 I'm Your father in heaven, the creator of the universe I find omega, 역사의 주관자 머지않아 다시 오실 가장 위대하신 왕 이 <목소리>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위해 오늘 날를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위대한 부르심 그리고 초라한 나의 유상그 간격이 너무 커 간절히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사랑 일용할 린내 일용할 경선 일용할 지혜 일용할 능력 천국의 공급으로 승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내 모든 죄 용서 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난 죄가 싫어 죄악된 삶은 당신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와 계속 하소서 나아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해요 father in heaven The creator of the universe I find omega 역사의 주관자 머지않아 다시 오실 가장 위대하 신황 Glorify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 또한 작은 빛으로 부신시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힘과 능력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보내시네 어둠 앞에 절망하기보다 어둠을 밝히고 이기며 나가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건 욕이 아니라 빛이야 우리가 같이 할 것들은 충만하네 내야 진리야 거룩함 그 동시에 제약된 세상을 품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동시에 세상을 바꾸고 하늘에을 신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여왕 만주 외주 우리는 그의 백성 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담크주로 나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담크주로 나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I can sing 하 e 우리는 교회 I 예수가 sing me 다른 p p 다른, 다른 환경 다른 나 n 각자의 다름을 함께 어울려 n s 때 n g 고유한 소리 p 완벽한 a n s 공조로 엮 e 시는 p s I My strong. 서로와 우리의 가치가 이미 깨지려다도 우리는 교회 너 홀로 할수 없는 일을 우리 함께라면 나속에 네 You're so weak, we are strong. 넌 약하지만 우린 강한 걸. Yeah.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네, 내가 너 위해 서기도 할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단그 주로 나가리라. 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단그 주로 나가리라. 아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네가 승리할 때, 함께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 예수 가족. 지난 l 년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뒤를 돌아 내 자신에게 물어봐 입에 풀칠한 듯이 대답이 안 나와 술 마신 다음 날 숙취처럼 천천히 올라와 소주 맥주 양주 안 가리고 다삼켜내지 김주의 기둥 주자 술 주자 대마냥 마셔 댔지 세상은 다 그랬지 그 속에서 죄 만살같이 소개를 할때 남아갔어 자신을 다쳐야지 나를 위해 노력 자신을 키웠어. 스스로 성장한 막막막막. 자신을 믿었어. 오, go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게 주신 적 없네. Yeah yeah y y Jesus is m way. Yeah yeah yeah yeah. Jesus is my way. 높았던내 자존심 꺾을 수 없던 내 고집 단 한번에 무너지 고길을고 방황했었지. 아시라 생각했던 것은 내 죄를 먹고 불타고 있는 줄 부렸어 이젠 제쳐놓고. Your word is a lamp, lamp to my feet. On my path, yeah, yeah. 말씀만 따라갈래. Yeah. 생명의 빵, yeah. yeah. 세상의 빛 양의 문이 자서나 목자 대신. 와리오 생명이며 yeah. 길리고 진리. 참고도 남고 우린 그 가질 뿐이지. Yeah. 정말 알긴 쉽지만 yeah. 어렵고 yeah. 힘든 yeah. 길. 강한 양이지만 두렵지 않아 어떤 날리든지 I know what we said cause it's sad I will search for the lost and bring back the trace 발걸음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불만해 하지 않아 그점 믿고 따라가면 돼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 Jesus is the way Now Jesus is my way Jesus is the way Now Jesus is my way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Yeah, yeah, yeah, yeah, yeah. Jesus is the way. Yeah, yeah, yeah, yeah, yeah. Jesus is my way. This is eternal life. This is eternal life. 참 하나님과 그 가로는 예수님이 만든 삶. This is eternal life. This is eternal life. Yeah.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를고 하는 삶. Ooh. This is eternal life. Uh. This is eternal life. Yeah.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님이 많 삶. Ooh. This is eternal life. Uh. This is eternal life. Yeah.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를고 하는 삶.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 나는 안 괜찮은 놈. 하나도 안 괜찮은 놈. 나홀로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사탄이 뿌려 놓은 거짓된 신기루. 그 신기루가 거친 뒤 깨달은 내 위치. 끝이 보이지도 않는 절망에는 피었지.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그 즉시 난 완전 파산니고 당신의 존재는 내게 마치 산소 oh, Imagine 세리의 마음이 이랬을까 수치심과 민망함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Why? 이제야 이해할까 God I have mercy on me 나와 꽃이 되지마 여화의 말씀 영원하잖아 푸른 발을 꼭 꽃이 되지마 여화의 말씀 영원하잖아 God is good a i t the time, there's no God like Jehovah God is good a i t the time, there's no God like Jehovah God is good a i t the time, there's no God like Jehovah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God is good a l the time. There's no god like Jehovah. God is good a l the time. There's no god like Jehovah. God is good a l the time. There's no god like Jehovah. 이제와 진실이 많은 그 이름은 여호와. 내그 시선은 지금 은 없이 미트로 꺼지고 왼손에 비추었던스팟라이트 I'm just a vision. Should I be known Christian? 이명찰은종요와지도않나 그저 비트로 신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 자체가 기적. Oh. 눈물과 찬양이 터져 나와, 에이요. 누군가 내 인생 물어본다 말세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는 없지에. Yeah. 물고기는 물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분의 자비에는 내가 없이는 이심판서 e to explain 자격이 없는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해. 나미 말을 빼고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지 못했던 바울 고백이 이제는 내 기도가 되어 올라가지 죄성에 사로잡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었다는 요나 There's no g o like Jehovah, God is good a l the time. There's no like Jehovah, God is good a the time. There's no like Jehovah, 잡히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no 더디하는 네 God is good a the time, There's no like Jehovah, God is good a the time, There's no god like Jehovah, God is g o a l e t i e t s no god l e j a h 와 진실이 많은 게 여러 개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게 내 육체의 사탄의 사자가 실를 주셨네. 서여만 하지 않게 하려 하신 거 몰랐게 like, yeah.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했어 oh. 내게 이르시기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조도다내 능력이 약한데 손전해진다고 그러므로 우려 그게 기뻐함으로 여한 것들에 대해서 난 잘하고 다그리스도 능력이 나를 덮게 하려며 <목소리> 하나님이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이약하이 사람보다 <목소리> Speak for it. No one made us be f o r e i t n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가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 안 괜찮은 내 인생 동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구름 말을 꼭꼭이 지 마요 영 말씀을 영호하자 구름 말을 ชีวิตฉันมาอย 손에 꽉찍고쓸 생각조차 못해 어둠 속에 단단 히묶인 채로 머리나서 완전 풀린 채 하늘과 땅의 것들을 어떻게 묶고 풀었니 손에 쥔거 위스토키어 킹대리 여기 전쟁 터진 놀이터가 아냐 보호주기 no 위한 용운 놀이 그만해 아참까 니 so, 네 hey. 자신에게 물어봐. 물어봐 진짜 승리를 원하고 있는가 go. You gotta be a soldier The army of the kingdom yes 예수 깃발 높이 들고 천장으로치기 yeah. 나는야 예수쟁이일 거지 바로 내 정체성 그 정체성은 어디 있어 I will mean, give you every place where y o u s e t your force I will mean, give you every place where y o u s e t your force Be strong Hey hey be strong 금을 통한 천국의 승전가 담대하게 나가면 돼 yeah. Like a liar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어 목숨 바쳐 목숨 바쳐 우리는 그리스도의 꿈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들에게 요구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우리의 입과 심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은 채로 고정해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충성 하는것 모두 외쳐 여호와께 충성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re s your force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re s your f o o t Be strong, hey, hey, be strong, hey, hey, be strong Yes, my lord. 당신의 명령대로 예언해. Lego d r o n e s hear the word of the Lord. 마른 뼈들아, yo, 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지금 이 예언적 선포가. 지각을 움직여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Come 나 여호와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어 완전히 죽어있던 너희들을 살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은 다시 연결되어 골격가 이루고 그 고유의 힘줄 그리고 사가 죽기도 변생기되는 성령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러와 죽은 자일으켜 여호와의 큰 군대여 be strong The r m y o the